핵불닭 먹어볼까 만스코빌로 더매워져서 나왔지 첫입 맛있고 두입 된장고 세입 토마토 주스 원샷 웅사운드 뭐 그렇게 안 매운데? 이거 그냥 엽떡 정도, 엽떡 매운맛 정도인 것 같은데, 이 정도인 것 같을 때 빨리 먹자. <웃음> 듬뿍 듬뿍. 두 봉지기 때문에, 아, 두 봉지 원래 이렇게 많았나? 신기하네. 세 봉지 끓인 거 아니야? 아, 좀 맵게 하느라고, 진짜, 국물을 바짝 졸였거든요? 그랬더니, 이게 후루룩할 때좀잘안 딸려오네. 다음에는 살짝 국물이 있게 해서 먹어야 되겠어. 다음에 이걸, 그냥 다음에 불닭볶음면 먹을 때. 오 대박! 나 미쳤나봐! 오 먹을만한데? 오! 나 진짜 건강에 이상 생긴거 아니야? 아니, 요즘 매운걸 좀 많이 먹긴 했는데 어, 적응이 됐나? 그냥 맛있는데? 엄청 매운 불닭볶음면 맛있네요 <웃음> 아, 안돼, 안돼, 잠깐 감각에 집중을 하면 안돼 씹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뭔가 여기서 지금 확 여기까지 지금 불이 막 이렇게 온것 같은데 무시하고 일단 먹겠습니다 음... 잠깐만... <웃음> 팔! 팔 왜그래? 하 <웃음> 잠깐만... 하하... <웃음> 오... 어, 이... <웃음> 아, 제가 오늘 이거를 이렇게 팍팍 먹은 이유가 있어요.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그 엽떡 영상에서 갈아 만든 배랑 토마토 주스 먹으면 이거 매운맛을 싹진나시켜준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팍팍 먹었거든요. 요거 믿고. 그래서 이제 갈배 먼저 한번, 아, 토마토 주스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말이 왜 이렇게 빨라졌지? <웃음> 빨리 먹고 싶어서 그랬나? 괜찮은데? 오! 야 토마토 주스! 오! 아니, 진짜 싹 진화됐어! 아닌가? 아, 약간, 아, 이거 약간. 더 맵잖아. 아, 잠깐만. 저희 같아, 쿨피스 같아. 먹을 때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다한 모금 넣어보자. 아 이게. 아니, 네 이거, 아 먹을 때이이게싹 진화되는 거 같은데 한이게이나간 자리가 더 고통스러운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게 이거, 하... 하... 어, 엄청 이거, 이 아, 잠깐만. 갈배 배거 갈배. 아, 갈배네. 갈 아닌가? 얘도 아닌가? 갈배가 좀 나은 것 같은데. 조금 하이, 잠깐만. 갈배 괜찮다. 어. 어. 아니, 얘도 어쨌든 먹고 나면 또 아, 따가운건 비슷한데 일단 먹겠습니다 아유... 조금 먹고 난 다음에 조금 덜덜 덜 따가운 것 같아 토마토 주스보다 똑같은 것 같아 둘다먹을때먹 괜찮고 엄청 따가워요 잠깐만 아, 이런거 믿고 무리한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으니까 또 먹자 가락질을 어, 내가 이렇게 못했나? 난 가끔 음식을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 <웃음> 얘는 먹는 순간 진짜 괜찮아지거든요 싹 사라져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근데 얘도 비슷하긴 한데 아, 그냥 안 먹고 그냥 빨리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<웃음> 뭔 소리야 그래서 먹어 말어 잠깐만 근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건데 맵잖아요. 근데 사람이 역치라는 게 있잖아요. 매워. 처음에 매워. 근데 이게 좀 지나면 이제 익숙해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매운데 그 고통을 이제 원래 느끼는 것보다 좀덜 느끼게 되는데 얘네를 먹으면 그걸 이제 싹 사라지게 해서 역치가 다시 낮아진 것 같아. 근데 거기서 다시 여기에 고통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더 이게 힘들게 느껴지니까 그냥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냥 먹는 게 나은 것 같아. 나 지금 너무 따가워. 근데 맛은 맛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엽떡 매운맛보다 좀더 매운 것 같아요. 한 1.5배 정도? <웃음> 아니야, 1.5배까지는 아니고 1.2배 정도 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매운맛 그냥 잘 드시는 분은 뭐 그냥, 어? 어? 맛있네? 근데 좀 맵네? 이렇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엽떡 매운맛 못 드시는 분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. <웃음> 큰일 나! 병원가...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고 딱그 정도 기준으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, 오늘 영상 어땠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홍~~ 핵불닭볶음면 더욱 강렬한 매운맛으로 돌아왔다 오우 이 청양고추 맛 수준 아니야? 이렇게 하면? 아 청양고추는 더 맵지 여보 아니 청양고추가 만에서 만오천 스토빌이래 아 그래? 응, 응. 아, 청양고추 여보 이만큼씩 먹잖아 얘는 이렇게 먹잖아 청양고추만 어 여보 하반으로래 그러면 해볼게요 두 개? 두개 먹을까? 뭐 먹어야 되는 거 그런 거존재나 되는 거 아니야 위장약? 미장량? 위장약, <웃음> 위장약까지 먹어야 되나? 그때 엽떡 댓글에 토마토 주스랑 배먹배 배 주스 먹으면 매운 걸싹 없애준다고 했거든? 그럼 그거를 해서 같이 먹을게. 그두 개면 돼? 두 개면 되지 않을까? 뭐 갤포스 이런 거 필요. 아이, 아니 뭔데 먹... 좀 먹어놓고 어. 위를 좀 보내 우유? 아니 그래도 약간 리얼하게 음. 실제 사람들이 안 먹어본 사람들이 처음 먹을 때다갤포스 먹고 먹진 않을 거니까 그냥 보통의 아 내가 이거 먹는 사람 이거 먹게, 먹고 먹 싶은 사람들은 그 정도 준비하고 거 어. 같아 아니아니어이 아니. 표정을 봐 여보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그 나는 그냥 먹어보고 갤포스가 필요한 거 같으면 예, 이야기를 해주자 나는 토마토주스랑 배주스로 일단 하고 아난잘기가 어, 아픈 게 싫어했단 말이야 <웃음> 자기부터 해 음. 어, 일단은 음. 사올게요 응 음. 자기 음. 내 화장실 어떻게 갈래 <웃음> 두개 아 뭐야 이거 사이다잖아?